이렇게 집어넣고요 돌리면 꺾이겠죠? 네 돌려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이 <웃음> <웃음> 바구니에 담은 양파를 먼 거리를 이동시키려 하면 날씨가 더워서 지쳐서 일을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3만원 꼴 돌아갈 것 같습니다. 자, 근데 지금 몇평 하셨다고요? 2만 5천 평. 자, 계산 빠르신 분들은 <웃음> 다 나오셨겠지만, <웃음> 예. 계산해 보면 7억 5천이 넘어요. 7억 5천. <웃음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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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방에 감는 것을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마늘, 양파, 감자, 뭐, 어떤 작물이든지 이제 쿨러를 걷어내고 수확을 해야 되겠죠. 그렇죠. 이런 게 뭐, 거지 800개. 걷으려고 그러면 땡겨낸 다음에 이렇게 손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이런 식으로 쿨러를, 호수를 걷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딱 보관을 했죠. 짜잔! 있고. 네, 손잡이가 달려있습니다. 발판이 있는데 요 한쪽 발로 밟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집어넣고요. 네. 돌리면 꺾이겠죠? 이 네. 파이프 때문에. 네. 그러면 돌려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. 그 다음에 쏙 빠집니다. 그냥. 음... 이렇게. 네, 손으로 감는 것보다 훨씬 타이트하고 사이즈가 작게. 금방 사온 새것처럼 이렇게 감기죠 제가 지금 이름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어, 잘 돌아가니까 돌돌이 <웃음> <웃음> 돌돌이! 돌돌이로 하겠습니다 예. 자, 저는 돌돌이를 사용을 하고 예. 우리 슈퍼농구는 워낙 슈퍼농구니까 손으로 해서 <웃음> 과, 과연 누가 더 빨리 이 호스를 접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예. 둘이서 시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! <웃음> 야 제가 슈퍼 농보를 이겼습니다 <웃음> 야 순식간에 지금 보십시오 여기는 요거 저는 이만큼 다 가봤습니다 네. 쿨러 감고 나서 뭐 이렇게 하루 이틀 3일 정도 감고 나면 다음날 손목이 힘이안 들어갈 정도로 그렇습니다. 근데 이 기계가 있음으로 해서 걷어내주기만 걷어내주면 감는 건 혼자 감아도 하루에 뭐 엄청난 양을 감을 수 있죠. 진짜 농사짓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. 아, 지금 몇개 준비했습니다. 6 0개 한정으로 해서 이제 우리 저희 밴드 회원님들 중에 네. 전화 주시고 이렇게 밴드에 글 남겨주시면 이걸 네. 구매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. 요거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국농산TV 밴드에 가입하시고 이쪽에보이시는 네. 010-449-449로 전화주시면 요거를 돌돌이를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. <놀람> 와 드디어 양파를 수확합니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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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소비자분들이 마트 가시면 20kg 한방 3만원 음. 이상 가겠죠? 어. 네. 이게 날씨가 너무 가물어서, 뭐, 낮에 일하고, 밤에 물 푸고, 뭐, 거의 잠을 제대로 못 자고들 고생들 많이 하셨죠? 농가 분들 전부 다, 전부 다. 우리 슈퍼농부가 지금 양파를 수확했는데, 네. 지금 아까 계산을 해봤거든요? 지금 평당 지금 3만원 정도 지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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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네 대면은 그 돈주 가좀 부른 거아니요 아예 아니, 요거는 저희 농장에 있는 거고 두 대는 옆농마들한테 지원 요청을 좀 했죠. 아. <웃음> 까이랬때도 계속 목을 도로 돌리는데. 예. 양파에 상처 한개안 나게 수확을 하려고 러면 뭐 지금 트랙터 장비 운전이라든지 저런 건 <웃음> 다른 분들한테 맡길 수가 있지만 양파 이렇게 털어 올려서 이는 전밭을 제가 혼자 다 합니다. 아. 예. 이건 남한테 맡기지 않습니다. 왜 그러죠? 제가 하더라도 상처가 안날 수가 없거든요. 어느 밭이 어떻다는 걸 제가 확실하게 알아야 다음번에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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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한국농산팀 v 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네. 슈퍼농구도 점점 더 부자가 돼가고 있고 <웃음> 여러분들도 점점 부자가 <부장하게> 되시기를 <웃음> 기원하겠습니다 네. 대한민국 농구들이 부자되는 그날까지 저희 한국농산팀 v 는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Here we go.